안녕하세요 I love youtube 승구 언니 박서인입니다이 동영상에서는 유튜브의 주요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주요 트래픽이라고 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은 다양한 곳에서 액세스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 때또 채널을 운영할 때 어떤 곳에서 액세스를 유입할 것이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액세스를 유입할지 어떻게 하면 액세스를 유입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이 있습니다. 검색엔진을 통해 유튜브로 액세스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튜브의 관련 검색어입니다. 다음은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기 매체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요인, 유튜브 광고를 이용한 고객 모집 이 밖에도 더 있긴 하지만 주요 트래픽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을 통해 유튜브로 액세스를 유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유튜브 동영상이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에 보면 유튜브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몇 개의 유튜브 동영상이 표시되는데 유튜브 내에 검색 결과 상에 표시되는 동영상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키워드가 감동적인 이야기라면 그런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밑에 돋보기 그림이 있고 짧고 감동적인 이야기라던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던가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 감동실화 모음이라고 표시됩니다 이것은 좀더 상세한 키워드라 할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라고만 하면 1차원적이지만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라고 하면 감동적인 이야기와 실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체적인 키워드를 노린다면 검색엔진에 상위에 표시될 것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엔진 상위에 표시하려면 더욱 구체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한 단어 키워드 말고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라는 두 단어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보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 부부라던가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 아이 라던가 감동적인 일야기 실화 스포츠와 같은 세 단어 키워드를 동영상 제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위에 표시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관련 검색어를 사용한 세 단어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을 지으십시오 또한 유튜브에서는 동영상 밑에 설명문이 표시되는데 두 줄에서 세 줄만이라도 설명문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관련 검색어를 포함시키면 상위에 더잘 표시될 것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에 포함된 관련 검색어를 설명문에도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을 만들었다면 관련 검색어 하나에 대해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다면 검색 결과 상위를 노려볼 수 있는 동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 관련 검색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 love 유튜브 순고언니 박선이었습니다